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어요 아 이제 봄인가봐요 여기저기 새순도 막 올라오고 아 이제 봄인갑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웃음> 여기저기 이제 꽃도 많이 피고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가 <웃음> 듣는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더빙을 좀 해봐요 아유 이제 봄이에요 진짜 봄 되면 커피 마셔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웃음> 이거 커피로 보이시나요? 저 이거 젓갈이에요 멸치액젓 제가 이거 저기 5년 정도 숙성시킨 멸치액젓인데 아주 맛이 진짜 좋아요 이걸로 얼마 전에 오이소배기도 담고 파김치도 좀 담아먹었는데 어, 너무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소개는 한번 해야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예, 영상을 조금 그래도 좀 찍어 봤어요 근데 아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시중에 파는 거 이거 먹고서는 시중에 파는 젓갈은 아마 액젓은 못 드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이거 걸르는 게 일인데 어그제꽃샘추위였죠 음, 그래서 잘 됐다 싶어 가지고 한번 내려봤어요 야, 근데 진짜 액젓 자체가 너무 에 예, 호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저희 그 커피 내리는 건데 네. <웃음> 그냥 액젓 내리는 걸로 일단 하나 써 본다고 그냥 샀어요 아 요렇게 내려 보니까 꽤 나오네요, 지금.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남은 거는 나중에 이제 김장 때한번더 내려가지고 이제 김장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어 작년에 요걸 담아서 어, 김장을 했던 김치가 있어요. 어 근데 지금 맛들었거든요. 숙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김치가 너무 맛있답니다, 지금.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젓갈로 김치를 담습니다. 자 그럼 밑반찬 하나 준비해 볼까요 꽈리고추 멸치볶음 인데요 예전에 제가 2개월 전에 올렸던 꽈리고추 지금 멸치조림이 지금 만우가 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어 이것도 아주 맛있는 밑반찬이거든요 꽈리고추는 너무 큰 것도 좀 그렇고 저는 어 지금 요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원했는데 마트에 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씻어 가지고 반정도 자르거나 아니면 작은 건 그냥 쓰고 했는데 어, 멸치가 저희 집에 이게 지금 고추장용 멸치에요 근데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가이리 멸치라고 있어요 이렇게 볶아 먹는 용은 그 가이리 멸치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 지금 요거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 고추장용 멸치 그리고 요 볶음에 사용하는 거는 가이리라는 멸치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볶음멸치 꺼내고 남은 거 제가 보관하려고 기계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오, 요거 아주 신박한 기계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위에를 꼭꼭꼭꼭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기계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옷 정리할 때왜그 공기 빼듯이 그렇게 빼니까 어, 압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요거 아주 신박한 물건이에요. 요거 필요하신 분은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완전 밀 음. 자 이제 꽈리고추는 구멍을 좀 내주세요 요렇게 좀해 주셔야 어 나중에 그 양념이 잘 배어 가지고 아주 맛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식용유 부어 주시고 꽈리고추 넣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까리고추가 식용유에 골고루 이렇게 묻힐 수 있게끔 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고추가 좀 볶아졌다 싶으면 간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진간장 넣으신 다음에 또 살살살 볶아주신 다음 마늘을 넣어주세요. 자, 마늘 넣고 또 살살살 이제 볶아줍니다. 이때 불은 센불이 아니에요. 중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엿을 넣어주세요. 물엿 넣고 또 달달달 볶아줍니다 어느정도 간이 배이면 멸치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멸치 넣고 또 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깨소금 가른 것꼭 가른 걸쓰세요 그래야 몸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적뒤적 하셔서 살짝 졸인 다음에 어, 까리 고추가 푸른기가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때 불을 끄시면 돼요 보통 요런 걸 좋아하시죠 이렇게 너무 많이 졸인 거 말고 <웃음> 밥 반찬으로 미반찬으로는 참 좋잖아요 까리 고추 멸치볶음이국민 반찬이죠 완전히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제 밥상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찬통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죠 냉이 넣은 된장찌개를 누가 드시고 싶다 그러시면서 직접 요리를 하시네요 두부 반모 썰어서 넣고 요거를 이제 좀 끓이다가 이제 냉이를 넣어서 이제 마지막에 포글보글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자 이번엔 메인 메뉴 들어갑니다 각가지 재료 다 넣으시고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약간 양념이 베이게 숙성을 좀 시켜주시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진답니다 그렇게 해서 양념이 베이게 숙성시키세요 자, 양념이 다 버무려지면 냉장고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칼질 소리 포기 못하죠 음악 안 넣었어요 <웃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썰어 가지고 야채는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텔리 버섯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조금 찢어가지고 드시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찢어 주시면 돼요 별다른 게 없죠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들 이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은 저희 김장김치예요 제가 그 아까 내린 액젓 있잖아요 그 멸치 액젓으로 이렇게 담은 김장김치랍니다 김치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담았지만 맛있는 김치 <웃음> 이렇게 해서 김치도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저녁상을 차려봅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도 준비하고요 자 이제 돼지고기 두루치기 한번 해볼까요? 음 소리 좋고 <웃음> 확실히 돼지고기 두루치기는 기름기가 약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다리 살도 맛은 있는데 목살을 추천드려요 목살이 좀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진 찍으라고 분이 은근 사진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웃음> 아, 이거 요리를 하시면서 네, 사진을 좀 계속 찍어달라고 요구를 <웃음> <욕을> 하시더라고요 <웃음> 자 이제 맛있게 어 익었어요 이거 이거 어 맛있겠다 진짜 <웃음> 같이 곁들여 먹을 야채도 준비를 하고요 아삭아삭하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 야채가 자 이제 상을 차려 봅니다 김자김치 그리고 오이소백이도 꺼내고 고사리볶음에 어, 물김치 뭐, 새콤하게 익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먹고 아, 밥상이 참 풍부해요 풍성해요? <웃음> 자 이제 조금씩 먹어봅니다 요거 맛있어요 이거 된장찌개 와 이거 진짜 이거 레시피 다음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냉이 좀 넣고 두부 넣고 보글보글 끓여 가지고 먹는 요기 전에 요기다 이렇게 밥 빼다가 된장찌개 이렇게 얹어 가지고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렇게 한술 한술 떠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기도 한점 올리고, 또한 입. 복스럽게 먹어야 돼요, 밥은. 한 숟갈 푹 떠서. 밥 올리고 여기에 고기 한점 넣고 마늘에 고추장을 살짝 데워가지고 한 쌈을 헉! <웃음> 다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사진 욕심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웃음> 사진을 찍어서 몇가쯤만 넣어달라고 <웃음> 아, 아주 맛깔스럽게 됐으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